안녕하세요 고양이 의사입니다 오늘은 국민신화의 벽이라 불리는 삼렘 굶주림 파괴자의 공략을 준비해봤습니다 평균 스펙이 높아지고 파괴자 또한 너프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주의하면 쉽게 잡는 렘드에 속하니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파괴자를 상대할 때는 다음의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파괴자의 스킬 이해, 본인의 디버프 중첩 숫자와 디버프 리셋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 각 공대별 디테일한 택틱의 이해 파괴자는 네 번의 도끼를 한 사이클로 하여 전투 시작부터 종료까지 계속해서 무작위로 네 명의 대상에게 걸신 걸린 도끼를 사용합니다. 도끼의 대상자는 치유량 100% 감소로 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끼에 걸리지 않은 나머지 공대원들은 자신의 디버프 중첩을 체크하면서 팀원의 체력을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도끼 대상자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수혈, 헌혈, 빨기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파괴자는 스킬의 사이클을 이해하면 공략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파괴자는 1,2,3,4 도끼와 흡수로 구성된 스킬을 반복 수행합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왼쪽 상단에 적힌 패턴을 반복 수행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면 각 도끼마다 큰 스킬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끼 때는 황패, 2 도끼 때는 1 해소, 3. 도끼 때는 2. 황폐와 2. 해소 4. 도끼 때는 1. 흡수 황폐 해소, 흡수와 같은 큰 기술이 올때 도끼 대상자들이 죽지 않도록 정해진 도끼 때마다 헌혈로 체력을 유지시켜줘야 하고 공대원들은 오버일이 되지 않도록 중첩 관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레이드 진행 동안 다음과 같은 체력을 목표로 합니다. 1. 도끼는 1. 황폐를맞고 죽지 않기 위해 체력 70%를 유지 2. 도끼는 레이저를 맞고 죽지 않기 위해 체력 70%를 유지 3. 도끼는 2. 해소가 터지고 돌아올 때 살아올 수 있도록 체력을 100까지 준비 마지막으로 4. 도끼는 1. 흡수 사이에 죽지 않도록 체력 100을 유지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도끼별로 체력을 유지시키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디버프 중첩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모두가 함께 생존할 수 있습니다. 1,2도끼는 크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피1 0 0을 목표로 하면 중첩이 낭비됩니다. 따라서 70정도에서 유지되도록 헌혈을 주다가 끊다가 해도 좋습니다. 3,4도끼는 3도끼의 이해소 4도끼의 흡수 전까지 1 0을 만듭니다. 그리고 4도끼 때 제일 중요한 점, 흡수 동안에 사람들이 섞이면서 중첩이 망가지지 않게 도끼 대상자들은 공대장이 정한 자리 또는 외곽에서 위치합니다. 이후에 흡수가 끝나면서 1독기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면 중첩이 없는 공대원들은 헌혈을 해주고 중첩이 있는 공대원들은 1독기 동안에 중첩을 리셋시키도록 합니다. 드라이팟의 경우 흡수 동안에 중첩 관리가 잘안될수 있는데 중첩이 몇개 있더라도 18중첩이 넘지 않는 선에서 1독기 대상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버프 확인은 위크오라를 이용하거나 디버프 창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크오라를 중앙에 띄어두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엘브를 이용해 오른쪽 중단으로 이동시킨 디버프 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끼 대상자의 옆에서 헌혈을 해주게 되면 파란색 선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으로 연결되고 나면 디버프 중첩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고 중첩이 증가할 때마다 잔여 시간이 20초로 초기화됩니다. 따라서 디버프를 없애려면 20초 동안 도끼 대상자에게 수혈을 해주지 않고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도끼 대상자를 헌혈하는 것은 하나의 도끼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만 유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3,4 도끼 중 1도끼에서 헌혈을 했다면 2도끼에선 쉬면서 리셋을 해주고 다시 3도끼에서 헌혈을 해주고 4도끼에서 쉬면서 리셋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헌혈 중에 본인이 도끼 대상자가 되었다면 헌혈은 잠시 잊고 도끼 대상자가 서야 할 자리로 가서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도끼가 끝나고 나면 디버프 또한 사라져 있을 테니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파괴자를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선 도끼 대상자가 된 팀원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생존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디버프는 최대 18중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 수혈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대원들이 협력하여 도끼 대상자들을 관리해주면 12중첩에서 15중첩 수준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파괴자는 네번의 도끼가 한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번의 사이클이 돌게 되면 광폭화가 시작되고 전멸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긴 시간 동안 진행하지만 단순 패턴이 반복되니 네번의 도끼 사이클을 이해하면 매우 쉬운 네임드에 속합니다. 파괴자는 공대별로 크게 두 가지의 택틱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홀짝 택틱이고 또 하나는 밀어내기, 오토시스템, 초글링 택틱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인벤의 많은 글들도 존재하고 댓글에 링크를 들어가시면 밀어내기 시스템을 볼수 있습니다. 택틱은 독기 대상자들과 헌혈을 해주는 공대원들이 어떻게 이동할지 에 대해서 정해두는 공략 방식인데요. 이는 공대장의 운영에 따르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홀짝 택틱은 공대원들을 홀짝의 두개조로 나누고 홀수조는 1-3 도끼를, 짝수조는 2-4 도끼를 헌혈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택틱인 밀어내기 택틱은 영상보다는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그림과 글을 확인하시는 게더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택틱을 사용하더라도 본인의 중첩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기 대상자들의 위치는 공대에 따라 징표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빈자리를 알아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으니 공대장의 설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파괴자의 스킬 중 순간 방출을 맞게 되면 데미지가 증폭되고 다음 순간 방출을 연속해서 맞으면 죽게 됩니다. 따라서 순간 방출 대상자는 본인만 맞게 자리를 잡으시고 본인이 아닐 때는 휩쓸리지 않도록 시야를 넓게 가지셔야 합니다. 순간 방출은 생각보다 범위가 좁아서 대상자와 겹치지 않게 옆자리에만서도 피할 수 있으니 빠르게 감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도끼의 중첩과 리셋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순간 방출 때 앞뒤의 공대원을 확인하여 급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램드이니 집중해서 트라이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거 유코라 손본다는 걸 깜빡했네 계속 자리 하나씩 드세요 여기 겹친다 두명 겹친다 그 징표랑 상관없이 쓰세요 여기 두명 있는데요 지금 역삼에 두 명인데 세메님이랑 다시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죠 끊을 사람 끊고 3, 1 징표랑 상관없이 그냥 빈자리 가는 거에요. 누구 있으면 그냥 딴, 딴 자리 가세요. 이거 들어올 때 봐주세요. 들어올 때 들어올 때피쳐주세요 다른 사람. 그리고 구슬 뒤로 좀 충분히 나가서 까세요. 뒤로 충분히 나가서 까세요. 그을 사람 끊고 그 레이저는 그 도끼 대상자는 레이저 상관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도끼 대상자 아닌 분들이 이동해서 피하는 거예요 이거 회, 역삼의 회복제님, 역삼의 회복제님 죽는다. 아 이거 내가 처음 안 되는데, 저기 오른쪽에 노시는 분 있죠? 지금 왼쪽으로 오셔야 될것 같아요. 왼쪽에 사람 부족한 것 같아요. 자리 서고, 지금 잘 채워주고, 잘 채워주세요. 지금. 어렛님 전부 주세요 어렛님 전부 주세요 리셋값 보세요 리셋값 보고 레이저 끊을 싸움 이제 끊으세요 피 있는 싸움 끊으세요 이거 들어올 때 봐주고 구슬 멀리 가서 좀 까세요 멀리 가서 들어올 때 봐주고 끊을 사람 끊으세요. 이마아 끊으세요. 이마아 끊으세요. 이거 잘 채워주고 황폐 터졌어요. 채워주고 이제. 이번 대상자들 잘 채워주고, 레이저레이저저 저, 레저, 저저 레저, 레저, 레저, 레이저. 레이저. 대상자들 레이저. 에요 지금 채워주고 끊을 사람 끊고 나 아까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저 레이저. 거의 다 끝났네요. 좀 채워주다가... 흡수 어, 전에 끝날 것 같아요. 잘 채워주고. <목소리> 마무리. 아 근데 저 아까 한번 옆으로 안간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중간에 도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말은 말하...